네, 안녕하세요, IFS 창업 전문 컨설턴트 김상우 소장입니다 IFS 창업 박람회를 참관하시는 이런 여러분들께서 깨알 같은 질문들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이 궁금한 내용을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야 우리나라의 정말 창업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수 있는 카페 창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질문자께서는 카페 창업에 관심이 있는데 카페 창업은 레드오션 아닙니까? 때문에 오히려 블루오션이라고 생각되는 무인 카페 창업 어떠할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카페 창업은 우리나라 포탈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하면 무려 10만 개의 커피 전문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페라는 키워드로 등록을 하면 무려 17만 개의 카페가 포탈 사이트에 노출이 됩니다 결국은 카페 창업은 우리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레드오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 창업은 레드오션이라고도 보지만 안정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어떤 프랜차이즈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서 편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무인 카페 창업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인 카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무인 카페의 첫 번째 유형은 로봇 카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그 자판기형 무인 카페인데 모든 아이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소비자가 결정합니다 제가 직접 시장 조사해본 결과 무인 카페를 이용하는 소비자 만족도가 무인 카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보다 결코 높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 자판기라든지 로봇 이 비용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사실은 로봇 같은 경우는 억대에 달하기 때문에 한달 리스료만 해도 200이 넘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 카페 창업에서 꼭 무인 카페가 어, 블루오션인가?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카페에서 테마를 설정하고 컨셉을 정하고 아니면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잡아서 금세 입지에 들어가는 사업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출점해야만 카페 창업으로 행복할 수 있는 창업자가 될것 같습니다 예두 번째 질문은 야이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니까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할까? 아니면 내가 직접 브랜딩을 해서 독립점 매장을 창업하는 게 나을까요? 야, 이런 질문해 오셨는데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어,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업시장이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프랜차이즈가 나을까 독립점이 나을까를 판단하는 기준은 창업자의 창업 환경, 투자 환경, 그리고 창업자의 꿈, 미래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가 더 나은 경우라면 일단 투자금액 면에서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의 자금은 얼마든지 융통할 유통, 수 있다 즉 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면서 두 번째는 운영관리상 편의성은 저는 프랜차이즈가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분신 매니저를 직접 그 채용을 해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기엔 아주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미래가치 꿈이 나는 프랜차이즈 CEO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뭐 우리나라 가맹거래사업법 개정안도 이제는 직영점 한개 매장을 1년, 동안 1년 정도는 운영을 해야만 직접 가맹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 프랜차이즈 CEO가 꾸미신 분들은 어렵더라도 직접 브랜드 네이밍부터 시작해서 출전 컨셉을 잡아서 정말 유니크한 독립점 매장으로 창업하는 게 오히려 먼미래 행복한 어떤 창업 인생을 연결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 야, 오늘 지금 프랜차이즈 요 창업 박람회에 오시는 분들도 정말 꼭 새겨들어야 할 내용인데요 야,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점한 가지 과연 뭘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뭐 창업 시장의 한 가지 뿐만 아니라 100가지 주의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린다면 첫째, 아이템보다는 상권입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들 같은 경우 빅 아이템 찾아 산만리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빅 아이템은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초보 창업자라면 오히려 빅 아이템을 찾아서 열심히 줍기 보다는 그 아이템이 결국 그 영업하고 있는 상권, 입지, 틈새 점포 즉 아이템 찾기보다는 어떤 틈새 점포, 틈새 입지, 틈새 상권에서 나에게 맞는 출점 컨셉을 잡는 게 어떤 창업자로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행복한 창업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이런 그 틈새 상권 입지 점포를 직접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궁극적으로 저는 그 상권 입지 점포를 찾아다니는 창업자의 발로 뛰는 노력 그리고 창업자 경쟁력 이런 부분이 뒷받침 된다면 창업시장에서 정말 성공한 창업자로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야, 여기 질문자께서는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한 5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온라인 창업이 나을까요? 오프라인 창업이 나을까요? 아 이런 상당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어 전문가 입장에서 저의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2022년 올해 호랑이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하신 대로 향후 5년 정도를 내다본다면 이제는 나는 온라인이 좋다, 오프라인이 좋다가 아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 패션으로 진행하는 스윙 모델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어떤 아이템이나 출전 컨셉에 따라서 오프라인 비중이 뭐 60% 70% 이상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 비중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템과 그 다음에 출전 컨셉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의 틈새 입지 점포 특 월세 비싸지 않는 이런 매장 입지 개발 잘하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이라도 요즘은 플랫폼, 각종 플랫폼 툴을 통해서 온라인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창업시장에서 O2O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그래서 O2O 비즈니스를 실행을 해야만 앞으로 행복한 소상공인의 인생에 아마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사실 이 IFS 이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는 3월 24일부터 3일 동안 이 코엑스몰에서 진행됩니다. 저와 함께 직접 창업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찾아오시면 저 무료 상담도 해드릴 수 있고요. 3일 동안 제가 직접 매장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박람회장에서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받아보신다면 아마 창업시장에 중요한 아마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하고요. 박람회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